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과 모자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채금옥님의 요청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모자는 우리의 외모를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도 하며 우리의 미적인 감각을 더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자는 모든 연령층을 멋지게 볼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특히 중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럼 모자와 옷의 기본적인 코디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요. 사실 모자는 그냥 옷 색상에 대충 맞춰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이왕이면 옷과 모자 색상을 생각해서 코디를 한다면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창이 있는 모자를 고를 때 얼굴형에 맞는 모양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먼저 모자와 옷 코디시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옷 색상에 맞춰서 모자를 고르기입니다. 이 옷과 동일한 색상의 모자로 맞추는 경우는요. 한 가지 색상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게 되면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는 프린트 옷을 입으실 경우 옷 색상 안에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모자 색상을 결정하는 건데요. 같은 계열의 색상과 맞춰도 됩니다. 제가 지금 단색으로 옷을 입었는데요. 이 단색의 이 옷에는 이 베이지 컬러의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. 보시면 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모자가 잘 어울리고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베이지 색상의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. 또는 이렇게 프린트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요. 이 프린트 원피스인데 이 프린트 원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아이보리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레드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브라운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잘 어울립니다. 즉, 검정색 모자와 또한 이런 아이보리 모자도 잘 어울리겠죠? 그래서 여기에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자의 색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모자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입니다. 즉 대비되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. 즉 톤인톤 톤 코디에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방법을 입으시면 굉장히 또한 세련돼 보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이보리 색상에 지금 옷을 입었는데요.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모자를 포인트를 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얼굴형에 맞는 모자 고르기입니다. 첫 번째는요. 본인의 얼굴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얼굴형에는 저처럼 하관이 발달된 형과 갸름한 형과 계란형이 있습니다. 이 본인에게 맞는 모자 모양 고르는 건데요. 이 모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볼캡, 일명 야구모자가 있고 군모가 있는데요. 이 볼캡과 군모의 다른 점은 볼캡은 머리에 꼭 맞게 된 반구형 크라운 디자인이며 바로 이 모양입니다. 이 크라운 디자인이며 이 군모는 크라운 부분이 각진 형태를 갖고 있는 모자입니다. 이 야구모자는 하관이 발달된 분이 잘 어울리고요. 얼굴이 갸름한 분은 야구모자와 군모도 양쪽 다잘 어울립니다. 두 번째는 베레모와 비니가 있습니다. 이 부드러운 천으로 제작된 모자들이며 잘 착용하면 하관이 발달된 분들도 얼굴이 갸름한 분들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제가 이 베레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 베레모는 얼굴이 각진 사람도 잘 어울리고요. 하관이 발달된 사람들도 잘 어울리고요. 또한 계란형들도 잘 어울립니다. 즉,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. 저는 지금 하관이 발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써서 좀이 하관 부분을 약간 좀 죽여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앞으로 써서 앞으로 써서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니 써도 됩니다. 또한 어, 얼굴이 갸름한 분들은 또 이렇게 써도 되고 뒤로 써도 되고요. 이렇게 뒤로 써서 머리를 이렇게 또 풀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창이 있는 모자는 아주 다양합니다. 이 크라운 부분이 각진 형태를 갖고 있는 모자는 얼굴이 갸름한 분이 잘 어울리고요.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크라운 모양의 동그란 모양을 고르시는 것이 더 멋지게 보입니다.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. 물론 색상도, 제가 옷 입은 색상도 이게 더잘어울리긴 하겠지만요. 자, 이렇게 해서 약간 삐딱거니 옆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. 이게 더잘 어울리죠? 여기가 동그랗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. 이거는 이 크라운 부분이 각이 졌습니다.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하관이 각이 졌는데 여기도 네모나게 각이 졌기 때문에 사실상 좀잘안 어울리는 모자입니다. 하지만 제가 이 모자를 구매한 이유는 모자 색상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죠? 이 모자 색상이요. 근데 저희가 염두에서 선택해야 될 거는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여기가 이 크라운 부분이 각이 진 것보다는 동그란 부분이 더잘 어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모자도 사실상 각이 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모자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자 이렇게 쓰면 자 어떻습니까? 자 여기도 각이 졌는데 여기도 각이 졌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는 사실 저한테 잘안 어울리는데요. 최대한 여러분들이 연출을 이렇게 옆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좀 이렇게 피운다든지 이 모자는 실질적으로 하관이 발달된 저한테는 이 크라운 부분이 각이 적기 때문에 잘안 어울리는 모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모자를 구매하실 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이 옷과 모자에도 이렇게 잘 코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멋지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